드디어 저희 타이틀 0 x 1을서촬영하는막어요 이런 헤어 같은 느낌의 그런 옷이 있더라고요 I know I love you e r s so 와 폐건물이에요 낮이라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 방금 개인 이미지 컷 촬영을 했고요 이게 강철고대 찍은 곳이에아 그래요? 모르잖아 아, 알아요 근데 식수고대 이렇게 차를 훔쳐고 <웃음> 연준이 형 구릉구릉 싣은 걸보이이한다한다 이런 씬을 찍었는데 운전하거 보니까 멋있네요 <웃음> 괜찮아 미안해 미리 사과해야 돼 미안해 아, 뭐, 연준이 형이 운전한다고 해서또이 뮤비를 위해차제거든요 그래서 모아도 되게 설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아저 운전 잘합니다 a l t o r you was a t r e a s now that i m away i'm putting t new era k e t t h i n k i n g about you and t h i n k i o l l a k i n g that t o u n i know i t a t i n g n 아 별로 어렵지 않았어 잘했어요 연지를 <놀람> 너무 잘했어요 괜찮았던 거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너무 재밌겠다. 안과자신 상태로 잤다가 잠을 다가 깨서 가볼게요 가볼게요! 가자 가자! 옆을 보는 씽이에요. 괜찮다. 안녕! 끝났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뮤비 첫 번째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 1잘 yeah. <웃음> 음, 잘 마무리됐네! <웃음> 총 3일 차까지 있는데 예. 첫 번째 날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네,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찍는 날 너무 네. 행복했던 네.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마청이 운전하는 차를 제가 또찾잖아요 네, 예. 이아 예. 이런 데는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진짜 분리형 건물 이런, 네. 이런 거. 그럼 2일 차도 우리 투으로바이트가 많이 기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안녕. 다 키워버릴까? 3절 파트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B 파트를 찍는데 조정신 악세사리가 멋지네요 당신을 향해 화살 인트로 딱 끝나고 들어가는 첫 도입 파트 제일 좋아합니다 연준이 형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했어요 수빈이가 들을 때부터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멤버들 다잘 부른 것 같아요 약간 다자니기한테 어울리는 파트로 가져간 것 같아요 거라인 이즈 걸아 이즈하고 팡 퍼지는데 뭔가 감성이 팡 터지면 서 그걸 배워 주셨어 네. 많이 업그레이드 있어요 저희 부산던은 찬물에서 서 있는 실빠져가야지 자유를 찾는 지님의목리버린 불에서 눈 뜨고 그런 거 되게 예전부터 많이 했었어. 또. 딱히 막 어렵다거나 그렇진 못했던 것 같아요. 맨 눈으로 불 안에 쳐다본 건 유사상 뮤비 찍을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자, 마무리되었습니다. Yeah! Yeah! Yeah, 엔딩 멘트는 역한 거 처음이야. 어, 따뜻데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도> 진롭고 <목소리도> 1차, 일차 했는데 진짜 무비 매우처럼 같이 여행하는 <목소리도> 맞아요, 재밌어요. 오랜만에 같이 워터팟콘 데아요 <목소리도> 내일도 <목소리도> 이 흐름의 힐러버 파이팅! 파이팅! 안녕! 마지막 날의 복세. 이 3일차, 마지막 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첫 촬영 씬인데 첫 촬영 씬이다, 마지막 씬이요 여러분은 약간은 좀 아재스러운 약간 좀 느낌 춤을 추면서 나가는 모습을 그냥 허허 네. 저흰 뭐하냐 하고 네. 이러고 네. 찾아보면 저희는 끝이 나. 요 네. 잘 네, 엔진이 씨 저희가 놀러 왔습니다. 아, 네. 오늘 이제 마지막에 죄송합인데잘 마무리되고 있는데 아, 물고기도 핸들링 되는 물고기들이면 되게 재밌게 놀수 있어요. 음. <웃음> o n 습니다고생했어요 네! 제로 바인 원 러브 스 이번 타이틀로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다들? 너무 순조롭지 않았나 너무 수월했어요 네 저희 네 명은 기록 먼저 가지만 먼저 열심히 하고 같아요 <웃음> 너무 고생 <잘> 많았고요 <웃음> 아니 <이제> 너무 진짜 생각 <웃음> 맞아요 모아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준이 형을 조금 더 고생하시고요 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세세요 제로 바이블로 고아도 안녕 실에서는 원래 이렇게 잠수는 그런 식의 촬영할 만한 만보충 장구경님의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들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면서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정말 너무나도 멋진 그이 재밌는 장면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기래주세요